우선 창순에 먼저 찾자 응. 음, 창순의 집은 우진 슈퍼 바로 옆. 타 왔네. 흠. <목소리> 흠. 홍두깨 이십세 단장 중. 명화 씨. 어, <목소리> 미쳤나 봐. 나도 모르게 끔만. 이 창수. 창수야 나와라. 창수! 청소이... 철컥끼 아니 누가 이 새벽부터 날려 창수는 어, 어, 지금 미지? 한창 자는 느낌표 물은표 어머! 이명 아, 아저씨, 선생님. 아, 아니 선생님! 아, 안녕하시죠? 저는 창수 친구인 줄 알고 그만 삐질삐질삐질삐질 아, 아, 잠깐만요! 무너다! 예, 푸구부끄 예. 어, 엄마! 엄마 벌크! 창수 아, 담임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빨리요 빨리! 오, 빨리. 부시시, 아, 뭐야 아, 이 새벽에? 아, 몇 시야? 그걸 어쩌나 아, 담임선생님께서 어쩐 아, 일로… 아, 진짜 저는 진짜 창수 ]agues? 아버지 아, 되는 사람으로서 진작에 찾아보셔야 아, 아, 되는데… 아, 상견네 분위기… 아, 창수를… 좀땀삐지삐지 아, 아직 식사 전이시죠? 음. 들어오세요! 아, <웃음> 아, 같이 아침 먹어요? 아, 어, 예, 아, 아닙니다! 아, 가야 상관없이. 됩니다! 육상부 새벽 운동을 아, 해야 해서… 아, 아, 예, 예, 습니다 아닙니다! 아닙니다! 못합니다! 아, 삐지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쨍쨍쨍쨍쨍 <웃음> <웃음> <저렇게 난리나. 쩜쩜쩜쩜쩜. 웃음> <웃음> <아이고. 웃음> 여기는 옛날 하니네 <한이네> 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, 하니예요. 하니가 왔어요. 엄마도 제가 보고 싶으셨죠? 제가 매일매일 온다고 했잖아요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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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니와 엄마는... 한니와 음? 엄마는... 한니와 아... <웃음> 엄마는... 야! 쨍그랑 화들자! <웃음> 왕따시 그 느낌표... <웃음> 너! 어, 지금 말까? 거기서 뭐하는 거야? 이조그만게 정말? 거기서 빨리 못 내려와? 아유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!